정도는 뭐 인정. 어? 일일고쫑빠지지는거 보소 지렸다 이건 빵꾸 아님 벌어치기 뭐 힘이 없을 듯 설마 야아 찰치요 흠. 미안해 친구. 와! <웃음> 어찌였을까잉? <어째스> <웃음> 미안합니다. <미러> 이어나요. 아스 <목소리> 이쳐대다 어이, 자네 못칠라 뭐 건가? 모르겠어요 못칠지 뭐 휴거리 더안 나오고. 대충 비껴치기 흉내나 내봐. 혹시 모르니까, 응? 아니, 삼재로 돌려 볼게요 들어와서 착석! 하시고 아! 이 옆! 아싸, 스미마요아 죄송해요 어허메 저 썩을놈 아! 입사반 사면 코너를 못 도는데 여기 떨어져야 하니까 오케이 투팁 결정했어 <웃음> 양빵은 아니고 팁수를 책으로 배워서 미안해터 Wow. 왔다 잘 치요